안녕하세요, Chinese T의 엘리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배워보실까요? 첫 번째, 보잘 것 없지만 받아주세요. 不是什么贵重的礼物，请你收下。不是什么贵重的礼物，请你收下。不是什么 무엇이 아니다. 귀중한, 귀중한 리우 선물. 증리 쇼샤. 당신께서는 받아주세요. 당신께서는 걷어주세요. 보시셨나? 귀이쫑리 아주 귀중한 물건이야. 아니, 선물이 아니에요. 증리 쇼샤. 당신께서는 받아주세요. 자, 두 번째,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这是我给你的礼物这是我给你的礼物这是 这是, 이것은 이다 我给你的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리우 선물 这是我给你的礼物 이것은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 당신이 좋아하니 기뻐요 你喜欢这个礼物我非常高兴你喜物我非常高你喜시완 juggly woo. w 시완 Tangsini c 당신이 이 선물을 좋아하니? 와, 정말 우기쁩니다 자, 네 번째 갖고 싶었던 물건이에요. 이건 내가 1주일 곧 1주일 1주일 1주일 是주일 1주일 1주일 1주일 1주일 1주일 1주 원했던 것, 생각했던 것. 这是我一直想要的. 이것은 제가 줄곧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줄곧 제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 축하 선물이에요. 这是礼物,祝贺你. 这是礼物,祝贺你. 这是, 이것은 이다. 礼物, 선물,祝贺你. 축하드려요, 당신에게. 这是礼物. 祝贺您. 이것은 선물입니다. 축하드려요. 여섯번째, 필요했던 물건이에요. 正是我需要的礼物. 正是我需要的礼物. 正是 정확히 무엇이다, 딱 무엇이다, 꼭 무엇이다, 我, 제가, 쉬어야의 필요했던 원했던 리우 선물. 정시어 필요한 리우 정확히 제가 원했던 물건이에요. 정확히 제가 필요했던 선물이에요. 네, 이번 시간에는 선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섯 가지 표현을 배워 보았는데요. 배웠던 내용들을 반복 청취하시면서 구두로 발생하며 많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